준 해요. 준 해요. 준해주준 해요. 주 e 요주주요주 e 주주 l 요주주 n e 주 e l l j 주 n e 파마 l l June Hell! j u n 오 지금 파마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아 n e 글 e 글 l 글주글 e 주 e 쁘게 나왔어요 주주 주. 오늘 어떤 머리가 l l 니까 네? 어떤 모양? 일명 너저분 스타일인거 아 지금 한게 신기해요? 왜나 네, 지금 저도 빵을 많이 먹던사람이 이거 처음 봐요 우와 용기에좀 붙였어 역시 <목소리> 기대됩니다 네. <웃음> 아줌마같이 보이잖아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더 웃겨져 너. 야 어디까지 가는거지 도대체 <웃음> <웃음> <걸었어, 좀 웃음> 네, 파마 마음에 드십니까? 어,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왕년의 청춘스타 김승진이 된것 같습니다 하여유리장에기대 안녕 두 글자를 여기는 어디죠? 준해영자 머리를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리 파마 네,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형이하고산거저 까주법도 쓰 멋있다 맘에 듭니다 여기는 준 헤어 아, 머리 어떻습니까? 마음에 들어요? 너무 좋아 <웃음> 무슨 파마한 거예요? 아 이게 무슨 파마죠? 아줌마 파마였어요 <웃음> 역시 나뭇잎 파마 여기는 어딥니까? 여기는 준 헤어